그리울 거야. Nope. 하늘아, 그리울 거야. 아, 방금 잘생긴 것만 지나가네. 좀 열어 갔다 역시 여기 앉길 잘했어. 안녕하세요. 안녕. 자,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우붓에서의 2박 3일을 다 끝내고 스미약이라는 곳으로 갑니다. 동 들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가려고요. 처 오자마자 반했던 풍경 그리울 거야 커부가한 no. 번도 수영장을 아, 못 해봤지만 그래도 그리울 no. 거야 하늘아 그리울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승리역으로 가야해 산빠이 준빨라기 우붓 이거 타면 된대요. 귀엽다. 아 사야 오랑고래야. 야 사야 인도네시아. 드리 마카시. 도착. 새로운 스미냐 리얼. 깨끗해. 음프 있어요 개 풀이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소파랑 TV 이렇게 누워있으면 천장이 이렇게 아. 높아가지고 이게 좋다 Hello. 저희는 이제 방에서 조금 쉬다가 그 라브리사라는 비치펍갈 거예요 지인들이 진짜 많이 추천해줬던 곳, 곳 중에 하나인데 해변을 보면서 취하기 진짜 좋은 데거든요 의상은 얼마 전에 오브시장에서 산 자유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드디어 라브리사 도착했습니다 어? 우리 우브 숙소랑 좀 비슷한데요? 관리는 그냥 어딜 가도 너무 예뻐 앞에서 체온 체크랑 저코르타에서도 했던 코드 스캔하고 와 진짜 대박 이렇게 베드가 있는데 빛이 바로 앞에 베드가 있는데 5만원이에요 5만원 5만원밖에 안 해요 베드 차지가 아니고 오마마어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랑 베드가 다 해서 오마마어 진짜 빠죠이풍경을 이 보면서 먹었건는데 방금 잘생긴 것가 지나갔어 봤어? 방금 잘생긴 것가지나가는데좀 이로 가자 역시 여기 한길 잘했어 일단 시켜 어우. 사방에 토르가 저렇게 많니? 사방에 토르가 있어요 아이언맨이랑 너무 좋아요 형 네? 자리 잡힐 잘했어요 이제 라브리사의 빛이 한번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야여기에 <놀람> 이제 그 배경음악 완전 개쩌는 음악 이렇게 깔아주는 거 알지? 어. 티티 어떻게 생각해요? 인정 포토그래퍼 분이 거좀 뭐 찍어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찍고 너무 잘 찍으셔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사, 사진 받기로 했어요 그분이 또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 같은 거 하면 사진 찍어주는 사람 소개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보고 하냐고 그래서 완전 한다고 했지 좋은 인연 갭 취하다보니까 벌써 이렇게 졌어요 좋았어요? 또올수 에... 있어요? 네아 <웃음> 여기도 풀 있네 여기 밑에 저가 있었던 곳은 7시 반까지 하고 여기 위에는 10시까지 한대요 근데 저희는 조금 취하다보니까 졸려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요 저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보니까 더 예쁘네 아 진짜 여기 남자친구랑 와야 되는데. 솔로 파티 예쁘지 않아요? 신혼여행 왔어 나 혼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곳에서 저희 둘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루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여보야토르씨 언제 오세요?